천국과 영생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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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종교사기수법 공개 신천지 이만희, JMS 정명석,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, 만민중앙교회 이재로, 통일교 문선명, 전도관 박태선, 장막성전 유재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종교사기수법을 공개합니다